안녕하세요 니선드도 강좌를 하고 있는 알고마스튜디오의고현빈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며칠 전부터 올린다 올린다 했던 포토샵 프리셋 설명 영상입니다 우선은 프리셋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윈도우에 계정 폴더로 들어가셔서 뭐 거의 대부분은 어드미니스트레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글씨를 따로 쳐 주셔야 돼요 숨긴 폴더라서안 보이거든요 앱 데이터로 들어가시게 되면 세 개가 나오죠 입중에 로밍 이게 포토샵이기 때문에 어도비에 밑에 보시면 카메라 로고가 있습니다 카메라 로고에 세팅이죠 세팅 폴더 프리셋은 이쪽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뭐 만드느라고 넣어 놨는데 이 파일들을 이쪽에 넣어 주시고 포토샵을 바로 켜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음, 참고로 이번 프리셋은 인물 위주로 만들었고 풍경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로지 그냥 제가 자주 쓰는 색감을 위주로 했고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우선 사진 한장 불러오고 우선 컨트롤 J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필터에 카메라 로우로 들어갑니다. 하나의 로그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 맨 끝에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방금 넣은 파일들이 <웃음> 유저 프리셋에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셔도 되고, 아, 그리고 제가 모든 사진에 다 대입을 시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들은 조금씩 변경을 해 가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본인 취향이라던가, 나는 좀 커트라스가 더 약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더 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음, 사용해 주면 시 됩니다 우선 오파시티를 조절한다는 과정 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과하게 해 놨어요 음, 그리고 꼭 역시나 이렇게 복사 레이어에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아, 우선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냥 컬러를 뒤틀은 거고 제가 자주 쓰는 색감 위주로 해놨고 9번은 흑백입니다 흑백이고 10번도 그냥 쓰셔도 되는데 어 이건 그냥 투명한 피부톤 때문에 만든 거죠 역시 나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정말 피부만 하고 싶다 이건 필요가 없죠 지워주시고 이렇게 뭐 컬러 레인지 같은 걸로 피부를 잡아서 내가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나 이런 비슷한 색감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용 을 시키세요 컬러레인지가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색감을 다 잡다 보니까 그냥 불편합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레이어 마스크 이 부분은 흰색으로 칠하면 이 부분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약간 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칠해 주시고 오파시트를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죠 투명한 피부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들긴 했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밝아요 근데 어두운 사진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과하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복수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니 컬렉션에서 이제 컬러 프로세스 크로스 프로세싱이죠 그거를 복수 로 하듯이 이것도 역시 복수가 가능합니다 대신 레이어를 여러 개를 써야겠죠 자, 우선 이렇게 하나를 만든 후에 지금 이 밑에 있는 레이어는 원본이죠 그냥 복사만 해온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해 줍니다 여기서는 아까랑 다른 걸 해주면 좋겠죠 아까는 3번을 했으니까 이번엔 2번 아니면 뭐 7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위에서 오파시티를 약간 낮춰준다던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꼭 레이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도 되죠 이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도 오파시티를 조절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특정 밝기에 무언가를 이렇게 빼주신다던가 여기서 뭐 선택을 반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파시티를 조절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겠죠 대충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프리셋이라는 것 자체가 니 컬렉션 같은 외부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음, 실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카메라로그에서 바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현재 레이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주세요 음, 과연 이게 몇 분이나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프리셋을 뭐 50만원에 판다 고 그러는데 50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5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 프리셋 문의는 음, 카카오톡아이디 에고몬 스튜디오 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음더 뭐 길게 할얘기가 별로 없네요 딴 거에도 해봐야겠죠 이거 한장 만드는 건데 이거 갖다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아까랑은 좀 다르다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난 이건 너무 컨트롤스 너무 강한데 그럴 때 약간 빼주시면 돼요 네. 너무 밝은데 내려주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만 빼야겠다 여기서 조금씩 관드려 주시면 되죠 프리셋스 쓰실 때에 어, 이거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론 이제 모든 사진에 적용을 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면서 써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파시티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좀더 음, 뭐라 그래 되지? 편리는 아닌데 여하튼 본인에게 맞는 사진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딴걸도 할까? 떨렁 두 장만 하긴 좀 그런데 음, 사진이 뭐겠지 사실상 뭔가 좀 노출이 많은 사진을 가지고 하면은 효과좀더클것 같은데, 요새 유튜브에서는 노출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정지당해요. 음, 뭘로 하지? 뭘로 할까? 네, 이 사진. 여기서도 마찬가지. 컨트롤 l 프트 a 를 눌러서 카메라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냥 색상 색상을 좀 틀은 거고 최대한 인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막 과하긴 하지 않았어요 좀 세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 피부가 뭐 이상하게 시퍼러진다든가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최대한 인물 위주죠 그리고 10번은 좀퍼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투명한 피부톤을 위해서 한 거라 이렇게 잡아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여기서 흰색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하얘지죠 여기서 됐나 싶으면 오퍼시티를 조절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투명한 필터톤이 완성됐다 네여튼 이렇습니다 얘기를 더 길게 해봐야 이상한 얘기만 할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